아주 높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X 포인트하고 조동사 모를 공부한다. 슈드를 공부한다. 조동사 슈드다. 항상 모든 작을 정리할 때는 기초부터 아주 아주 기초부터 그다음에 아주 완성도 높은 곳까지 끝판왕이 되는. 첫 번째, 너희가 알고 있는 뭐야? 강연. 의무, 또뭐 당위라고 래요 당위라는 표현. 자, 용어는 중요하지 않는다.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머스트보다는 약하다. 머스트는 필요 아주 강하다고 그랬었지? 어, 요거보다는 약하다. 응. 알겠어? 저기보다 더 강, 더 약해요, 사실. 그 헤드벨드거 그 많은 표이 좋겠어. 야, 너 단대. 끊드 표현이 You, h a d better. 뭐야? 스탑, 스모 왜? 안그는게 뒤져요. 이런 의미니까 강한 거야. 헤드, 헤드. 몸안 편이 좋겠다. 이거보다 저게 더세요 그러던데 아니야. 좋지 않아. 그래서 자 젊은이는 어른을 존경해야 돼. 해봐. 이 영. 더 플러스 형사가 복수 고통 형사. 그래서 이 영은 영 피플이에요. 됐니? 슛. 의무잖아 이거. 이건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윤리. 윤리를 토대로 한 또 인무잖아요, 슈도 뭐해야 돼? 존경해야 돼. 리스펙해야 돼. 누구를? 나인 분들을. The old. 노인들. No 노인들. No 물론 제외는 쫙광강화문에서 아, 태극기들, 태극기들 노인들은 다서 제외하고. 음. 아, 꼰대면 존경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누구 말고 뭐 있어요? 왜 했던 거 빨리 얘기해. 주관적 판단. 주관적 판단. 또. 과거의. 아, 어, 감정적 판단. 네. 이거 제외합니다. 해석도 안 하는데. 이 제외합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고 또. 뭐. 어. 아씨. 의무담이. 다 끝났네. 뭐 이러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 잘 봐요. 이거. 특수형법인데요. 과거사실에 대한. 뭐라고요? 오케이. 어, 어. 육아. 이게 중요하죠? 육아. 어, 빈도수로 두 번째 나오진 않아요. 후회나 유감 표현도 있더라. 아 그렇구나. 근데 보통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 유감 이라고 나왔어요. 과거 사실에 대한. 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시제가 과거라는 얘기예요. 이건 시제 뭐로 고앉았 과거로 관전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뭐? 했써야만 했는데지? 했는데. 점점점. 이 얘기는 뭐야? 안 했다요. 안 했다, 못 했다요. 안 했다, 못 했다요. 과거 세계에 대한 표현이나 유감 표현할 때 이것입니다. 그렇죠 자, 나는 뭐 했었는데, 나는 아, 거기 okay, I should, I should have 피피알을 전해. 0 공이라고 할까요? 음, 그치, 뭐, 번쩍 되죠. 그죠? 아, got, 어, have got to the place. 그장소에 자, earlier, 좀더 일찍, 더 일찍, 어, earlier, 좀더 일찍 도착했어야만 했는데, 이렇게. 유감인 거야. 도착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팩트는. 그죠? 아, 로 뭐, 사실 대답해 드릴 자. 과거의 아, 팩트는 뭐다 아, 그곳에 더 일찍 도착하지 못했다라는 거자 여기 CF가 아니라 CF CF는 잘 봐요 여기 막자 응. 뭐가 나오냐면 Should 그래서 이거 봐봐 Should 나 PP가 나왔다 자 이때 해서 어떻게 된다 해봐 날씨 들어왔는데 요 날씨 들어왔다고요 요거는 뭐가 했어야만 해도 된다 그거는 뭐뭐 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요 뭐뭐 하지 말았어야 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다야 이거는 했는데 쩍쩍쩍 했다야 이거는 해버렸다 알겠지? 네응 나는 그녀를 만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우리의 운명 인연이란는 혹시 어 숲이가나요? 아, 맞았고요. 뭐예요, 씨. 피천득의 인연인가요? 그죠? 어, 마지막은 어마지막에 만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에, 누구를 그녀를 믿는네 그녀를 만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나는그녀를 만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만나. 아, 후회되는 거야, 후회. 자, 17제. 세 번째. 됐죠? 자, 어떤 거예요 명령, 주장, 제안, 요구동사입니다. 명령, 주장, 요구동사. 자, 여기에 동사는 뭐가 나오냐면, 명령, 주장, 제안, 그 다음에, 어, 요구동사가 나옵니다. 요구동사. 명령하다, 여기 알다시피, 하나만 쓸게요, order. 주장하다, 대표적인 거, insist 하나만 적어볼게요. 제안하다, 대표적인 거, suggest 하나만 적어볼게요. 대안하다. 이런뜻좀 봤습니다. 요구하다. demand 같은 거 하나 적어볼게요 e 크나 디 a demand 이런 거. 그리고 나오고 plus 뭐나오냐면대절이 나와요. 이게 중요하구요. 주어 원 나오고 미시미어에서는 should가 어떻게 된다? 생략 가능하다. 이게 생략되면 여기 뭐나오냐 하면 원형이 나오게 된다. 원형이 나온다. 중요한 건 이게 핵심이다. 원형이 나오면서 요 원형은 이와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 희가 나와도 여기는 뭐가 나온다? 메이스가 아니라 메이크 원형이 나온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했죠? 자, 그녀는 어떻게 했다? 인시스 트 주장했다 이렇게 주니다 그녀는 주장했다. 그 사고는 자 어떻게? 어떻게? 잠깐 잠깐 잠어그 사고는 어떻게? 뭐 해야 된다고? 아, 오케이. 어. B. Prevent. T. T. 그러한 사고는 예방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예방되어. 여기 뭐가 생각된 거죠? 이그 앞에 시야에출력가 생각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야고잘 봐, 이거 봐. 그녀는 주장하겠다. 자, 갑니다. 어그 사고는 the a c c i e n t 자 똑같은 문장인데 어떻게 어그 다음에 어떻게 쓰냐면 i 드테 take place uh, at the r s 무슨 뜻이에요 이게? 자, 이게 왜 나왔어요? 잘 봐요. 그녀가 주장한 것보다 그 사고가 행단보도에서 일어났던 게 먼저예요. 요거는 그래서 대과로 씁니다. 대과로. 알겠어요? 어, 행다보도에서 다시 했다고 주장했다는 뜻이죠. 됐죠? 어, 슈도그러도의 슈드. 그러니까 기본 원칙이에요, 뭐. 이게. 쥐도. 그다음에 아까 뭐 감정을 음. 나타낼 때 쓰는 거 되게 생략되는 거뭐 하다니, 요거와 이성적 판단의 행성사 necessary 나왔을 a y n e c 절 주어, 슈드, 원형, 이때 슈드 생략할 수도 있고, 해석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빼버린 거예요. 알겠죠 적어도, 딴거 몰라도, 슈드 나오면 적어도 하나, 둘, 셋, 세, 세개만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아? 아, 나머지 다 짜려.